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는 분들과 모든 성도들을 모위 영원토로운 마크게임이거든요. 감사합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네파 <목소리나> Thank uh -huh. 이안 했나봐요 이빨이 생각밖에 요 시것이이다에베서서 육자 7절 말씀 믿음 초박하수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 믿음 초박하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 전서 14장 13절 말씀 아멘 시작